자 오늘은 뮤지컬 공연을 하러 갑니다 뮤지컬 자 개그맨이자 뮤지컬 배우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만능 엔터테인먼트죠 역시 만능 엔터테이너 이재형입니다 아 7차사 이재형은요 오늘 뮤지컬 공연을 하러 가는데요 뮤지컬 공연은 바로 화강문화회관 문화센터 철원입니다 강원도 철원 바로 38선 앞에 되게 가까워요 북한이 얼마나 가까운 곳 자 철원 화강문화에 관해서 어, 오늘. 를감 중입니다. 그 오늘은 기존 경로로 음, 계속 안내 오케이 오케이 계속 안내해 줘. 자 오늘 그래서 강원도 철원 어, 화강문화에 관해서 오늘 하는 뮤지컬은 오늘을 기억해 오늘을 기억 아, 아. 아, 음, 아. 오늘을 기억해. 숨겨둔 너의 재능 활짝 펼쳐봐 내 꿈을 펼칠래? 아, 자 목을 풀어야죠. 예, 뮤지컬이니까 노래 불러야 돼요. 개 가수 노래하는 개그맨 개그맨 겸 가수 개 가수 개지컬 개그맨 겸 뮤지컬 배우 개지컬 개지컬 배우 예, <웃음> 만능 엔터테이너 절차사 <전차상> 이제 형입니다. <웃음> 이게 흐트러요. 신사숙연의 여진. 그녀를 찾습니다. 하얀 얼굴, 예쁜 어린이. 눈. 예쁜 미소. 틀렸어 틀렸어. 그녀를 찾습니다. 하얀 얼굴, 어린이. 커다란 눈. 예쁜 미소. 예찬사가 뒤. 내 마음을 뺏어가 아름다운 그 잡습니다! 파아하라 <Planet> <mingKapı> <weird thirteen> 사람들은 모두 우리 보고 웃곤 하지요 어느 때로 화도내지요불안 웃길 땐 말이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우리 처음엔 설레는 마음이었죠 사람들에게 꿈가지만은 사랑을 주 버전 오늘은 30km 탄성 구간입니다. 키루맨. 웃긴 이 사람들 오케이. 연러좀 천천히 조심조심. 하지 말. 우리들도 멀리 좀. 저 나날 지 않아요. 쓸레아이 노래 부분이 거의 커트콜 전인데 넘버가 수번째에데 이거 면서 무대에서 눈물 흘리적 있습니다. 감정이 동요될 때가 있고 확넘어가질 때가 있어요. 오늘 이렇게 뮤지컬 노래 들을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러 오세요. 기쁨이 재밌습니다. 기쁨이 자 도착했습니다. 아야 어, 무대가 아주 예뻐요. 자 먼저 발열 체크부터 하고. 오늘 출발하도록 합니다. 오늘 기억해. 대기실구만. 음. 자, 대기실에서 오늘을 준비하도록 하시다. 오늘을 준비해. 바로 철원이 바로 강원도인데요 강원도 좀만 옆에 가면 바로 북한입니다 기도상으로 이 철원 화강문화센터인데 이 철원에서 되게 가까워요 북한이 그만큼 뭐 북한이 먼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다 한민족인데 분단된 아픔 데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죠 되게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라 그래서 상당히 뭐 공기가 되게 좋아요 공기 맑고 어디나 뭐 산이 많고 그러면 아무도 많으니까 공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끝나면 다시 또 이제 서울로 갑니다 일정이 많이 바쁘네요 뭐 10월달이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자, 빨리 코로나도 이제 건강해져서 코로나도 없어져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들 건강하게 어, 여행도 다니고 같이 모여서 밥도 잘 먹고 어, 많이 놀러 도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, 좋습니다 하늘도 맑고 군인도 지나다녀요 네, 군인들 저뒤에 보이죠? 지나갔어요 님들. 잠시 7시 반 공연 또 리허설 해야 됩니다 들어가야죠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습 아, 그럼요. 아, 지금 오늘 기억해. 에이, 넘버 중에. 아, 제가 부르는 게 엄청 많아요. 난리 납니다. 제가 빠지면 노래 비속하게 그, 안 돼요. 아, 이 정도죠. 아, 우리 연결도 우리들이 부르는 게 되게 많이 그지 안녕하세요. 20 넘버 중에. 그러니 20개 다 부르잖아. 없습니다. 어, 그 정도예요. 예. 네. 아. 지금 뭐, 어, 여주가 몸을 풀고 있어요. 아, 입을 풀고 있죠. 오늘 을기억오 오늘 이렇게, 오늘 라렇라오라알라 오늘 이라 이렇게, 이히 좋아, 좋아, 좋아. 오늘 이렇 이렇게, 오늘 이 오늘 이렇게, 오늘 오늘 피자 함께 즐겨요, 빛자 아 이게 원래 뭐야? 아니야, 아니지. <웃음> 수현이는 엄청 잘 먹어요. 오, 되게 이쁘네요, 역시. 화면 잘 받고. 잘 봐요? 예, 예뻐요, 진짜. 잘 받고 있습니다. 오늘 <웃음> 어, 컨디션 어때요? 아, 좋습니다. 음 좋아요? 아, 좋아요. 어,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 연습을 아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. 아. 아. 하! 1 전에 해비습 한번 지금 다 쓰시면 자, 서주세요우리 뒤에 가면 어, 자, 자, 자, 쪽으로 위쪽으로 가면 돼요. 위쪽으로 옮기세요저어으로 가면 돼요. 이로가요로가기로 가면 요 위쪽으로 가면 돼요. 로 가면 돼요. 위쪽으 자, 위쪽다가늘돼 기억해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다 왔어요 자 이제 드디어 아 약간 10분 뒤에 오늘을 기억해 철원 화가 문화의 공연 시작됩니다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파이팅 좋은 점포 해줘야죠 오늘을 기억해 파이팅 자 오늘 공연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, 성대잘 됐네요 계산가서 아, 내려갈 길이 되면 이렇게 가면 주저장이에요 기준적으로요? 응. 자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어 수고했어. 수고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죠 여기 아, 누가 잠그러 아, 누가 잠겼어. 또 잠그네. 아. 그러면 또잠 이동합시다. 아. 아, 네. 안녕 안녕. 고생하시죠 집으로 가야 됩니다. 오늘 다 수고들 다 하셨으니까. 여기 천 원이니까, 이제 또, 저희가 하는 곳까지. 각자 잡지까지 거리와 시간들이 또한두 어 시간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. 어 지금 철거 작업이 또 있어야 됩니다. 철거를 해야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네, 이동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공연이 끝나면. 무대는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됩니다. 끝나고 나면 약간 야, 좀 아쉬워요. 또좀더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 연습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, 결과 좋습니다.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보셨고 다음번 공연할 때또 소중히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감동을 또 드려야겠죠. 열심히 해서 의으쌰 하하. 오늘 이렇게 오늘 공연 성공 우, 차에 탔습니다. 이제 가야죠. 자 이제 교통분을 감지 아, 교통 중이구요 네, 내비게이션이 지금 잘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집까지 현재 여기 철을 보내서 1시간 42분 밤 10시인데 1시간 42분 좋아요 사양이 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1시간 50분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집으로 조심히 안전하게 안전운전 집으로 쇽쇽쇽 가가가